아니 네. 이거, 이거 없어. 이것도 없어? 어. 어, 어 나중에 찾을게요그러면 이거, 이거 이모 가져갈게? 어, 네, 이것도 가져가 아니, 이모는 이건 안 가져가고 이것만 가져갈게. 이모 가방에 매달아 놓고. 이거 그럼 이제 테리 안줄 거야? 네. 어. 어떡하지? 우리 남아있잖아요. 어떡하지? <웃음> 우리는 남아있잖아요. 응. 이모 이제 안줄 거야, 이거. 이제 가방에 이렇게, 이렇게 이모가 가지고 갈게. 아까 준다 그랬잖아. 아까, 아까. 준다음 이거 이모 가지래. 응. 이것도 가져가요. 이거는 싫어. 이것도 가져 그거는 너 가져. 이모 이거 줘. 근데 이게 좋았잖아요. 어, 그거 너 좋으면 그거 가져. 이모는 이거 가질래. 짠! 좀 이모 가질게. 네, 해야지. 아니야, 이모 이거 가져갈게. 너 하나. 어, 알았어. 이거 안 돌려줄 거야. 이거 어떻게 했어? 이렇게 매달았지. 이모 이거 이제 안 돌려줄 거야. 어 아까 준대매 <웃음> 와.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모 울겠다. 이모 울려고 한다. 지금 이모 울려고 한다. 이모 울잖아. 이모 울잖아. <웃음> 이모 온다, 어떡할래? <웃음> 어떡할래? 됐어, <웃음> 다시 돌려줄게 그럼 테리 가자거품들어 온다 치사하다 거품들어 온다 어, 이모 가자 응? 어? 고마워, 진짜, 진짜? 안줄 거야 이거 어떻게 걸었어요? 이거? 이걸로 걸었어, 이걸로 이걸로? 뭐지? 이렇게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모가 이렇게 쭉 걸었어 나 정말 해보나요 근데 이거 혜리가 힘이 떨려서 안될걸? 아니요 힘 세요 힘 세? 두 손으로 해야되는데? 어림도 없구만 너무... 와 유서 잘 만들었다 힘들어요. 그게 뭐야 케이크야? 암냠냠냠냠 어. 그럼 뭐야? 음, 음. 그럼 니 가져 거기 말고, 여기 눌러봐. 이렇게 눌러봐. 눌러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아, 됐지? 우와. 마술이지? 이제 이모 거야. 못 빼. 어, 너 이제 가. 이제 가, 이거 이모 거야. 빨리 가.